이, 이, 속성들이 있죠. 근데, 태극밑에를 보면은, 기존 시장의 재분류하고 신규 시장이 좀 같이 병행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 보시면은, 재분류 시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냐? 먼저, 이 고객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부분들 부분이에요. 고객. 고개. 그 고객이 무시하는 거냐? 재분류 쪽은 비용이 조금 싸냐? 또는 어떤 성능이? 조금 더 좋냐, 같은 값이면. 자, 이런 측면들이 있고, 자, 신규 시장 쪽을 보시면은요, 신규 사용자가 있고, 어, 고객의 요구사항이 있어요. 단순하냐, 편리하냐. 네. 그리고, 어, 또뭐 경쟁자도 있죠. 지금 기존의 경쟁자로, 그, 배드기턴 시장을 보시는지, 아니면 한손 낚켓으로볼 수도 있고 할 텐데, 자, 기존 회사가 있고요. 아, 우리 쪽은 양손이니까, 새로운 신규 시장이야, 이렇게 보시도 있고. 그래서 무슨 말씀드리냐면은, 우선은 이렇게 보니까, 고객이 타겟팅이 약간 이제 여러 군데를 좀파하고 계시는데, 스타트업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어, 나의 고객이 기존에 배드민턴을 좀 하셨던 분들을, 이태극기터으로좀 관심을 유도하는 중이냐, 아예 신규 시장 중이냐, 이게 조금 분명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 들었었고, 어, 제가 포차기하고 얘기했잖아요. 실제 이제 제가 낚시를 잡아봤거든요. 실제 쳐보지는 않았는데 어, 아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대부분들 보면 공급자분 시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내 네, 제품 대해서 이게 얼마만큼 사용자분들 아까 좀 다양한 학생들 학부모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그런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어, 조금 모델을 갖다가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자, 시장도 아까 보면은요, 국민 스포츠예요 그죠? 국민 스포츠. 근데 다양해요. 국내, 해외, 어떻게 세 분이 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표님 굉장히 바보실것 같은데. 근데 이제, 초기의 목표 분량가 조금 아까 분명하게 잡았잖아요. 그래서, 비록 다비즈스는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우선은, 뭐, 초등학교, 아니면 태권 도장, 아주 그, 자신 있는 그 역량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해가지고 사업을 설명하고 어, 마케팅을 하고 하면 훨씬 더 어,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제품 아까 자금이 없어서 아무도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의외로 효과를 봤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꽤좀 되셨어요. 한 2년 됐는데 좀 시간이 좀 빌려준... 저기 아직도 m v p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제품에 그래서. 계속 배선을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연구를 좀더더 더 하실 필요성이 있다. 네, 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어,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 목적은 고객에게 네.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지금 그 핵심 기능을 여러 가지를 지금 어, 제시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편리한 건지, 재미가, 재미, 제니, 우리 건 재미입니다. 재미가 있나? 소재가 좋나? 친환경인가? 가족끼리 같이 할수 있나? 뭐, 휴대가 간편한가? 정확하게 잘모고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가치,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가 분명해야 어 대표님이 지금 여러 블로그도 하고, 카페도 하고, 또 돈도 수할하실 텐데, 정확하게 포지션을 통해서 마케팅을 좀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잘하고 계시지만은 이런 키워드를 좀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 아, 나는 신문 대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투자가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어, 여러분도 다 포함해가지고 어, 적어도 내 사업에 대해서 3개년도 5개년 정도의 목표 네. 매출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만드셔서 제시를 하셔야 돼요 네. 그게 이제 나의 이정표가 될 수도 있고 외부에서 가실 때의이 사업의 사이즈를 내기 근데 대표님이 아마 좀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목표 매출은 조금 많은 시고그 다음에, 투자가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내 자기 자본, 보통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난 투자 뭐, 좀 더, 내가 좀더더 안정화시키고, 내가 좀잘 만들어서, 그때 좋은 조금, 조금 투자받아야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스타트업이, 물론 그렇게 하셔도 상, 뭐, 갈 수는 있겠지만, 외부의 자금의 어떤 그 투자 계획 없이 기업이 성장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투자 계획이라는 걸 아까 분명히 가져가셔야 돼요. 투자 위치계획.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 투자도 필요하실 것 같고, 자, 직원들도 좀 많이 늘어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더 브랜딩으로 광고도 좀더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본 것은 여기까지고, 좀 국제적인 부분들은 또 뒤에 멘토님들이 계시니까, 좀 말씀을 듣고, 와, 좀 좋은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께 정보를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엑셀러레이팅, 특히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엑셀러레이팅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한다면 과연 어떤 부분들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소개받은 태극 민턴의 성장 단계별 엑셀러레이팅을 로고 본다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먼저 아까 제가 소개한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엑셀러레이팅이라 한다 함은 아이디어나 원동 있는 내용처럼 아이템의 발굴에서부터 i p 창출, 보고, 활용은 물론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이를 기반으로 아까 저희 페금미턴 대표님도 인도네시아에 다녀오셨다고 하셨죠. 그 시장이 동남아든, 중국이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글로벌 강수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회복 연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실제로그램 엑셀렐레이팅 프로그램은 엑셀렐레이터들은 어떤 단계로 어떤 내용으로 스탠드업들을 지원해주는가 했었을 때 보면 투자 효율을 상승 세로축으로 보고 봤을 때 그게 기초 특화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요. 먼저 저희가 직접 공개 모집을 통한 거나 혹은 네트을 통해서 대학이나 출연형한 혹은 뭐 대전 TP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관들에서 추천하는 기업들을 이틀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기업을 만나고 기업의 현재 아이템이 무엇인지 어떤 단계인지 그리고 진단을 한 뒤에 어떤 내용의 교육이나 전문 멘토가 필요한지 아까 앞서서 그리고 저 이후에 멘토링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 멘토링이 지원이 될거아 나야, 아니죠. 특허 포트폴리오 공감하신 줄여야 되는데 아까 상표나 디자인, 그리고 특허에 대한 IoT를 나중에 붙여서 갈 때까지 비회를 패버팅 한다면 라꼭 어, 그런 건 어떻게 하면? 그럼 맞춤 지원까지 네트워킹 통에서 수산 관리사님, 변호사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주는데 디자인, 모업 이런 분들까지 비용 또는 네트워킹 통해서 지원을 해줘서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비용에 대한 건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부에 대한 경제적 보증이 필요하다면, 보증을 통해서 혹은 저희 같은 액셀러레이터나 인재를 통한 시드 투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이런 프로그램과 같이 동시에 들어간 다음 직접적인 뒷단에 얼마만큼의 사이즈가 필요하고 투자 자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부 정책 자금을 2억에서 온0 팁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억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정책 자금을 받아가는 단계로 액셀러레이터가 옆에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태극 인턴이 놓고 갔었을 때 본다면, 저희가 2 0 1 8년에 설립이 됐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까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해서 피벗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지속적으로 상표나 특허,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권리와가 필요하고, 홍보마케팅 지속적으로 가야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 멘토 혹은 컨설팅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줘야지 2020년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의 태극 민턴이 뉴스포츠라는 카테고리에서 지금 현재 킴볼이나 축구볼 이런 부분들이 선두전입니다 근데 저희 태극 민턴이 거기 뉴스포츠라는 카테고리에서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과 비즈니스 아이템을 가진 수익을 낼수 있는 성장성이 보이는 기업으로 가야 될 터닝돌트를 한번 씌어주고 그. 2021년부터 한 3년, 4년 정도의 시간기업 성장 단계로 봐야 되죠. 이때부터는 외출과 레퍼런스를 만들어 내줘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즉, 박람회를 통한 바이오 상담의 대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외출, 자금, 크금 그랬을 때또 밑단에는 에밑 자지는 않았지만 5개년에 대한 외출, 재무계, 투자자금 이런 부분들 그 밑으로는 어디서 자금을 활용 디보시고, 정책자금, 혹은 오늘 참석했던 KB 인베스트먼트나 신한은행의 IP, 강력한 IP가 있어야지 그걸 당로도잘 활용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원페이지에 매핑이나와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단계에 있어서 나갈 때엑셀러레이터들은초기 시드를 보고 같이 파트너로서 그 네트워킹과 정책자금의 다양한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템이 됐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지금 비즈니스를 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 아이템이 지역적으로 어떤 기술에 포커싱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좀더 확장했을 때 어떤 카테고리에서 내가 어떤 포지션으로 올라설 것인가에 대한 향후 맵도 같이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탑다운하면 아까와 같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피고팅도 들어갈 것이고 특허를 출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냥 뜨고 출연이 아니라 어떤 플레이머를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아까 마케팅 만반 아래 뒤에서 너무 높주시겠지만 전시 강람회는 포트라나 아니면 다른 예전 TP에서도 <웃음> 수출 확대라든지 뭐 전시 강람회 지원을 하셔요 제돈 들고 3천만 원을 들여서 고객을 발굴할 수도 있겠지만 전략적으로 이쪽 프로그램을 지원을 받아서도 갈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맵핑들이 디테일하게 쭉쭉쭉쭉 계획서별로 나와 있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서서 잠시 말씀드렸을 때내 주변에 투자자뿐만 아니라 여러 개설너터 혹은 파트너분들을 많이 알고 있으셔야지 그게 곧뭐 정보가 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명심해 주시고 스타트업들은 제조, 유통 마케팅이 기본적으로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안책은 필요하겠죠. 급이선 변호사님을 저희 사무실에 두고 쓸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TP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혹은 다른 기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좋은 파트너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 편을 많이 만들어가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주변에 어떤 분들이 내 사업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에 정보를 시작하는데 좀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TP를 통해서 오늘 좋은 장소에서 좋은 네트워킹을 좀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감사합니다. <웃음>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은 상품화 멘토리 부분을 저희가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어, 크게 뭐세 꼭지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어,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프로세서는 뭐 여러가지 많은 부분은 있는데, 단계적으로 한세 꼭지만 찍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극 우선 님턴 관련해가지고, 솔직히 여러 메토분들께서 말씀하셨을 때뭐 특허라든지 뭐 확장성이라는 부분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는 뭐 디자인 쪽에서는 디자인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조사를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쪽 부분에 봤을 때 이미지 상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구분을 나눌 수가 있어요. 태형 유턴 같은 경우는 제일 크게 밀고 계시는 패, 패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재질인 자작나무 그리고 실리콘 밴딩을 적용해가지고 미끄러움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신축성이 강한 나요 이렇게 네 분류로 크게 분류를 할수 있냐 기능적으로는 좀 어떻게 신체 불균형을 잡아주는 부분하고 뭐 재활치료라든지 운동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어 실내에서도 뭐 운동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 중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을때뭐 깊게 조사를 하지 않지만, 간략하게 봤을 때는, 좀 안정성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불안한 요소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동영상을 이따가 보실지 아무 싶은 부분에, 요게 이제 동영상 부분에 있어가지고, 캡처를 제가 받은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저 경기장에서 하는 부분이고, 경기장을 했을 때, 뭐 요쪽, 요 남성분께서 굉장히 액션이 크시면서, 운동을 굉장히 험악하게 어, 하신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변에 같이 하는 팀, 동료라든지, 그런 분들에 있어가지고, 요, 테귄 미터 나무로 만든 부분은 굉장히 친환경 소재로서 굉장히 좋은 부분은 있는데요. 좀, 부딪히거나, 어디 벽이라든지, 사람 머리라든지, 몸에 부딪히 생각했을 때, 좀, 타격이 강해, 가해, 가해져가지고, 어, 다칠 수 있는 염려가 좀 많이 발생을 하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로 저희가 조금 확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미래에 대한 금미래 디자인으로 좀 제안을 할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시장 을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합니다. 뭐 경쟁사 분석, 우사 경쟁사 분석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어, 미턴 라켓이라고 제가 지칭을 하자면 라켓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라켓 집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요즘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부분은 좀 확장성이 되어있고 많이 유용성, 그리고 나중에 있어가지고, 좀, 어, 사용성이 더 많아진 제품들은, 어, 뭐 닌텐도 라켓이라든지, 뭐, 패들 라켓, 그러니까 테니스 라켓을 좀 축소해서 만들어서 짧게 쓰는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VR 라켓으로 부분을 해 드릴 수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 포지션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지금 제품 자체가 좀, 어, 전통적인 부분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통적인 부분이 글로벌하게 어, 유입했을 때 그렇게 좋은 처음 타켓 시장권에서는 게 좋은 부분은 아니다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미로 좀 음, 디자인을 간략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어그 어,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라켓이 요 오른쪽 부분에 이미지를 한번 넣어봤는데 뭐 디자인 완벽하게 유망하니까 저희가 큰 포인트로 어, 실리콘 재질을 적용하는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안정성을 좀 극복을 했고요. 그리고 태극 이 패턴을 여기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어 대표님한테 조금 어 반대 방향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어 손잡이 부분에다가 솔러 부분만 적용한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요거는 안에 넣어도 되고 밖에 넣어도 되고나중에 디자인을 했을 때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대표님이 워낙에 그쪽에 강경한 부분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멘토링을할때그 말씀드리려고 해서던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중에 서포어라든지 어, 라이팅 효과를 줘가지고 어, 이게 지금 어, 잘 되고 있고 득점을 했다, 안 했다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금미래적인 부분에 라이팅 효과까지 전공을 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같습니 디자인 방향성부터했을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라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양산성 관련해서 검토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양산성 검토했을 때 여러 가지, 아까 대표님, 태극기 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스탠레스라든지, 뭐 나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어, 이 전에 엑셀레이팅 분이 멘토링을 해줬을 때, 뭔가 투자를 받고 더큰 확대를 가기 위해서는, 어, 좀 대량 생산이 용이한 제품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플라스틱이라든지 실리콘, 이중사출을 적용한 어... 진짜 작은, 작은 공간에서도 좀 유용하게 쓰면서 좀 부담감 없고 대량으로 찍어내가지고 어,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 있으면서 좀사용성이 있어서 최적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제안을 할수 있고 멘토링을 해드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까지 상품화 어, 멘토링 했을 때좀 짧게 저희가 제가 진행을 했는데 그, 이런 개념으로 디자인하고, 어, 양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uh, 소개 드릴 내용은 태국 인터넷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어, 스타트업이 첫 투자를 받기 전에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간단하게 좀, 어, 시간은 짧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웃음> 해드리겠습니다. 어, 스타트업의 어떤 발전 단계에 따라서 어, 투자가 이제 여러 단계는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뭐 엔젤이나, 뭐 엔젤이나 시드 단계에 투자를 받는, 그럴 때는 이제 사실 돈을 벌지 못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고요. 그런 단계에서 투자를 받으려면 돈을 벌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매출이 나올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이익이 날 수도 없고, 좋은 지표라고가 없는 단계에서 투자를 받는 단계가 엔젤이나 시드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매출이좀 나기 시작해서, 어, 어느 정도 이 변곡점에 좀 도달하면, 그러면 이제, 그, VC들의 투자를 보통 받아요.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단계별로 엔젤, 시드 단계 투자, 그 다음에 뭐, VC 투자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시드 단계에 있는데, 아, 쓸데없이 VC들을 만나서 협의를 할 필요가 별로 없겠죠. 근데 VC 단계에 있는데 어, VC 투자가 필요한 단계인데 CID 투자자들을 만나봐야 별로 사실 범위가 안 맞아도 실제 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첫째 자기 자신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자기가 어느 단계에 있고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 하는 거를 이해하고 있어야 파는게첫 번째 단계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이라고 하면 투자자죠. 투자자들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드나 엔젤 투자자들은 어떤 관점에서 투자를 보는지 그런 걸 봐야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출이나 이익이나 이런 좋은 지표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 사람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저기 앞, 앞 시간에 디보 쪽그 발표 저, 저, 저, 설명하실 때도 가장 크게 보는 게 경영자의 영량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드나 엔젤 투자도 항목은 뭐이렇개 항목을 보는데 그중에 메인으로 보는 거는 어, 경영자, 그러니까 대표자의 영량이죠 그게 전체의 80%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표자와 팀의 영량이 좋은 지표가 나오기 전에는 중요합니다. 이런 것만 명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 포인트를 어필을 하셔야 아, 투자가 이루어질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간단하게 좀 프로세스가 아마도 모든 그 투자 프로세스도 비슷할 거예요. 그데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세스를 조금 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 투자 유치를왜받으려고 하는지를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단순히 내가 돈이 필요한 건지 돈하고 뭔가 파트너가 내가 내 사업을 상장시켜줄 파트너가 필요한 건지 그래서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투자 유치의 목적에 따라서 투자 유치를 내가 어느 기간 동안에 얼마 정도 하겠다는 것을 처음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첫번째 이제 투자유치 금액을 뭐 대충 정하는 게 아니라 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유치 금액은 물론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 단계에서 필요한 금액이 있죠. 근데 결국에 투자유치가 협의가 뭐 되고 진행이 되면 마지막에 가서는 이 회사 가치 얼마니? 그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회사 가치가 얼마나 말로 한다고 사실 묻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거를 대요. 나름의 논리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내 가치를 한 10억 원 정도의 가치라고 주장한다면 첫 투자에는 보통 5억에 10% 지분을 주는 1억 정도 투자를 받으신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투자금과 자기 회사 밸류가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좀 이해하시고 뭐 20% 30%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후속 투자가 어렵워 그런 단계에서 그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투자유치 금액을 산정을 잘 하셔야 하시고 그거의 한 10%를 첫 투자를 받으시는 게 좋다. 그리고 대표자는 최소한 60% 이상의 지분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 후속 투자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받기로 결정하고 대충의 금액도 나왔으면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은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투자자한테 투자를 받을 거냐? 그걸 뭐한 3개에서 5개 정도를 리스트업을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스타트업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원 프로그램은 사실 팁스 프로그램입니다. 그 팁스 프로그램에 내가 추천을 받아서 이 선정이 된다면 팁스 운영사로부터 추천을 받아요. 그러려면 팁스 운영사가 한 50개 있는데 팁스 운영사로부터 초기 투자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추천해줍 그러니까 내가 기술 베이스로 뭔가 나련기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팁스 과제를 내가 뭐 노력하고 도전해보겠다고 하면 팁스 운영사 50개 중에 나한테 투자해줄 사람을 리시트업하고 그중그 사람들을 접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 시급 투자자의 리시트업을 좀 요즘은 대부분 뭐 팀스 운영사 정도 되면 자기들의 포트폴리오나 이런 게다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아내 사업에 유사한 데 많이 투자했구나 그런 사업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좀 파악하고 아 리스트업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스트업을 하고 나면 그냥 뭐 이메일로 그냥 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메일로 또 보내봐야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콜드 컨택을 하면. 일기, 그러니까 내 검토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 회사에 누군가 추천을 받아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럴려면 그 사람이 아, 누가 날 추천해줄 수 있는지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 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 사람의 시도를 받고 그 사람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들어가야 검토가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수 있게 해습니다 그래도 이 추천을 통해서 들어다가 연결이 되면, 아, 보통은 이제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투자 프로세스를 하려면, 그냥 뭐 하다가 투, 투자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 여러분들이 투자자들한테 노출이 안 되면 투자는 못 봤습니다. 노출이라는 건뭐 사람만 많이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쪽에 투자 설명에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피칭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그 특별하게 힘든 질문을 받아서 얼굴도 뭐 골고락골고락해지고, 막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다시 뭐이메일 작성해서 막 보내고 막 이런 활동들이 몇, 몇 차례 일어나야 자기 사업에 대한 논리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명심하시고,